저는 내가 랜다. 안녕, <웃음> 동티뷰. 동티뷰, 내 차에 갑자기 문콕 자국이 생기게 되면 무척 짜증나지. 문콕은 옆차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상하차 시에 옆차와의 간격을 생각하지 않고 문을 열다가 발생되는데 어떤 경우엔 소리가 나지 않은 작은 충격에도 흠집이 생기거나 움푹 들어가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 차주는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이지. 동티뷰, 그래서 오늘은 윤생이 문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7가지를 알려줄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이 영상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새차 혹은 깨끗한 차 옆에 주차하기 동티뷰 사람들이 차를 새로 뽑게 되면 대부분 초기에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지 그리고 딱 봐도 이 차처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차구나 할 정도로 깔끔한 차 이렇게 차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상하차 시에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닫을 확률이 크겠지 그러니까 새 차나 관리되고 있는 차 옆에 세우게 되면 문콕을 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겠지 두 번째, CCTV가 있는 곳에 주차하기. 동티뷰, 경미한 문콕이 대부분이지만 누구나 예기치 못한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CCTV가 있는 곳에 주차하는 것이 좋겠지. 왜냐하면 간혹은 문콕 정도가 아니고 찌그러지거나 움푹 들어갈 정도로 수리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상 청구를 할 경우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CCTV가 있는 곳은 다른 차의 운전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 문콕 방지 패드가 부착된 차량 옆에 주차하기 동트뷰 옆 차량에 문콕 방지용 스펀지 패드나 보호장치가 붙어있는 차량 옆에 세우게 되면 혹시라도 옆 차량에서 신경 쓰지 못하고 내리더라도 패드나 보호장치가 내 차에 생길 수 있는 문콕을 방지할 수도 있겠지 네 번째, 기둥이나 벽 옆에 주차하기 동티뷰, 문콕이 발생할 확률을 줄여줄 수 있는 명당 자리인 거지 기둥이 있는 곳은 기둥과 거리를 두고 주차선이 그려지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주차 공간보다 넓어져서 기둥 사이에는 옆차와의 거리가 멀게 돼서 문콕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는 거지 동티뷰, 또 벽의 옆에 주차할 때는 조수석 측면을 벽 쪽에 근접하게 세우게 되면 조수석 쪽은 당연히 문콕이 예방되고 상대적 운전석 쪽은 넓어져서 문콕이 발생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겠지. 다섯 번째, 아이가 탑승된 차 피하기. 동티뷰, 어른들은 주위에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지만 아이들의 경우엔 부주의하게 문을 열어 문콕이 발생할 확률이 커질 수 있다는 거지. 동티뷰, 아이가 탑승된 차는 확인하기가 쉽잖아. 요즘 스티커가 다양하게 나오던데 보통 뒷면에 이런 식, 베이비 카 베이비 온 보드, 소중한 아기가 타고 있어요 등등 이런 차들은 되도록이면 피하면 되는 거지. 여섯 번째 발레파킹 피하기 동티뷰 요즘은 대형마트나 식사를 하려고 식당을 방문하게 돼도 간혹 발레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많잖아 다 그런 곳은 아니지만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 간혹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이 해주시는 곳도 있더라고 물론 신경 써서 주차를 도와주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불안하다 싶으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주차하는 것이 좋겠지 일곱 번째 화물차나 SUV 차량 피해 주차하기 동티뷰 화물차나 SUV 같은 차량들은 평균 주차 규격에 비해서 차가 큰 편이라 공간이 많이 부족할 수 있지 그리고 승용차에 비해서 차체가 높은 편이어서 문콕이 날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화물차나 SUV 차량을 피해 주차하는 것이 좋겠지 동티뷰 이렇게 해서 한 7가지 예방법을 알아봤는데 문콕은 부주의한 행동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작은 사고니까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우리가 조금만 매너 있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살자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걸린다 수고했어, 동티뷰